<웃음> 아유 보기 좋 습니다. 아유 잘먹겠 습니다. 대박이다 진짜 나한번 해볼래? 어? 지 어, 성공했다 지 성공했어 지 성공 혼자 엄청 아, 뭐 <웃음> 아, 뭐야? 정아, 성공한 거 들어봐. 하나, 뒤도 아빠 보고. 하나, 둘, 셋. 아, 잘했어요.